하이 가이즈! 안녕! 나는 뷰티비의 푸니엘이야! 오늘 내 SNS를 한번볼 거야. 오케이. 베스트 피컷 잠시만. 어, 어, 어. 나 이거. 그냥. 장꾸 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 나랑 민혁이 형둘다두 번째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제일 잘 나오지 않았을까? 뷰티풀 선배. 난 사실 찍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직업상 많이 찍혀야 돼가지고. 찍는 걸더 많이 좋아해. 풍경이 좀더 쉬운 것 같은데 사람도 찍으려고 연습 중 약간 더 좋아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사진 찍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어가지고. 근데 풍경이 훨씬 쉬운 것 같긴 해. 내가 생각한 건 사진 전보다는 포토북을 하면은 그걸 이제 해외 팬들이 살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아직 사진이 없어가지고 여섯 명다 같이 놀러 가면은. 일단 해외로 가면은 LA 에어비앤비 같은 데 빌려가지고 스트레스 다 날라버리라고 이제 바다, 풍경 이런 거 아니면 한국에서 만약에 가면은 빠지? 빠지 가서 물놀이 같이 하고 싶어 복싱? 운동 되면서도 스트레스도 풀릴거 해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안한지 오래돼서 다시 시작할까 봅니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해가지고 약간 생활 습관? 해야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못 하면은 답답해 이해가 안 되나? 아. 어... 컨셉에 맞춰서 좀더 표현을 할수 있고 해가지고 스타일 패션 액세서리 느낌 유니스텔라라는 내일 그해는 누나 가게가 있는데 노래 듣고 의상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내주고 알아서 다잘 해줘. 막하네. 해시태그 막하네.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고 기분 팝막 올리네. 오늘 내 인스타도 보고 남들은 다 똑같지? 사진은 또 재밌게 찍었고 안 봤으면 얼른 가서, 가서 사진 보고 누가 제일 잘 나왔는지 의견 주고 다음에 또 만나.